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어, 좀 오래간만에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모든 혀가 진실을 말하게 되리 한글, 한국어 제목은 모든 혀가 진실을 말하게 되리 영어 제목은 어, Every tongue will tell the honest truth Every tongue will tell the honest truth. 로마서 14장 12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있는 어, 부분인데요. 음, 어,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원래 수요일이나 화요일, 뭐 수요일 날 주로 했던 것 같은데 좀드셨습니다 혹시 기다리신 분이 있으시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어, 로마서는 정말 읽을 때마다 신선한 충격을 준다고 할까요? 예, 읽을 때마다 어, 좀 울림이 큰것 같아요.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로마서의 8장까지는 정말 그 신께서 인간을 사랑한 그 아름다운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죠 그 복음에 정말 어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정말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된 챕터들인데 구장부터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의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으로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면 받기로 내가 결정했다면 그 컨버전 회심한다고 하죠 네. 내 마음이 신에 관심이 없다가 신의 사랑을 알게 되고, 어 아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신선한 충격입니다. 아름다운 충격이고 예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근심이란 표현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음,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달라 삶이 달라져야 하고 거기에 대한 또 고민과 실천과 실패와 이런 것들에 이어지게 되는 것이 어떤 한 명의 크리스천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물론이고요. 여러분이나 저가 다 포함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 14장, 오늘 12절인지 14장도 제가 여러 번 읽어보면 참 너무나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예. 14장 전반부에, 전반부에 어 남들을 비판하지 말아라. Don't criticize others. Don't criticize others. 이런 어떤 소제목이 지금 제 영어성 번역본에 달려 있고요. 또그 중간에는 Don't cause problems for others. Don't cause problems for others. 남들에 대한 문제점을 야기시키지 말아라. 그니까 문제 일으키지면 trouble maker 되지 말라는 거죠. 예. 어... 뭐 다른 영어 성경 또소제 목에는 cultivating good relationships, 좋은 관계를 cultivating이 이렇게 또 빌딩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죠. 어, 그니까 제가 잠시 이제 소재 목 얘기하다가 좀 아로 포인트가 된 것처럼 느껴질 텐데 앞에 그 하나님과의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7절부터만 해도 어, 7절을 잠깐 보시면 제가 밑에 띄워드릴 겁니다 예. 한국어 번역도 너무 좋고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구다 이거는 신과 사랑에 빠져 있을 때만 할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어, 이게 교리로 이해하면 절대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음, 지식적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일 수가 없어요. 예. 자기로 해서 다 살고 있는 세, 세상 속에서 지금 느닷없이 뭐 죽으나 사나 줄을 위해 이게, 이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식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이게 동의가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어, 이제 말씀드렸듯이 로마서의 앞부분에 어 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어 정말 신을 잊어버리고 얼마나 그 마음이 부패하고 자기가 깨닫지 못할 정도로 부패하고 신의 형상이 정말 어떻게 보면 발견되지 않는 캄캄한 어둠같이 예그 추한 욕구들과 그런 정말 부정적인 모든 그런 안 좋은 거짓들과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의 모습을 예, 발견하게 되고 그러함에도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 저증하지 않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정말 끌어안으시는 예, 그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시기까지 우리의 대, 우리 대신 어 하나님을 배신한 죄의 벌을 다 받으시기까지 우리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셔서 죽음까지 이겨내신 그 끈끈한 사랑 이거보다 끈끈한 사랑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 정상적인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어 줄수 있습니다. 어 그러나 안타깝게도 죽고 싶고 다시 살아날 수 없죠. 이것이 신과 또 인간의 사랑의 분명한 차이점인 것 같은데요. 생명의 수여자이신 신께서는 우리 대신 벌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생명을 얻으시는 창조주만이 할수 있는 이 일을 하신 거죠. 기적이고요. 신비이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한 크리스천이나 교회가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늘 말씀드리지만 뻘짓을 하게 됩니다. 예. 세상에 조롱을 받는 어, 정말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이건 뭐 제가 좀 흥분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저부터 예, 저부터 이 메시지를 잊어버리면 저부터 뭐 그런 존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이 사실은 어, 이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어,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과 생명을 주시고 싶어하시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사랑을 어, 우리가 정말 얼마나 기억하고 여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을 제가 아무리 보면 볼수록 이웃을 사랑하고 이 여기서 바로 이어집니다 9절에 보면 어,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0절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어이 죽음을 아우르는 죽음을 이겨내는 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놀랍고 끈끈한 신의 사랑의 체험이 있은 후에야 사실은 우리가 아 내가 형제를 판단하고 무시하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구나 어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모든 말들을 모든 행동들을 오늘의 제목처럼 every tongue will confess 이런 단어가 NIV에 있죠. 고위 성사들 그럴 때도 confess confession이잖아요. Every tongue will tell the honest truth. 정직한 진실 사실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예. 신 앞에서 이런 것이 모든 생명을 부여받은 어, 조물주 앞에서 창조주 앞에서 우리가 이런 순간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자백해야 되고 그, 그분 앞에 보고를 해야 되는 세상의 조직에서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그런 상급자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예.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이 어이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정해진 그런 과정인데 어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창조주 앞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던 시간 동안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에게 했던 그런 모든 행동들을 예, 설명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러블레터에서도 나누었었지만 목숨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모든 성경의 명령의 완성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분이 우리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사랑으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예. 그래야지 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를 하나님을 위해서 뭐 뻘짓을 안 합니다. 제가 볼 때. 예. 여러분이나 저나 뭐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제가 뭐 잘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음, 어, 그리고 또두 번째 계명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첫 번째가 되어야 두 번째도 여러분 할수 있다는 얘기를 저는 계속 드리고 싶어요. 예,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가... 가슴 속에 품고 있어야 그것이 살아서 움직여야 어, 나 사랑밖에 합당하지 않은 u n d e s e r v e d 표현을 조언한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Unqualified, 자격이 없고 받을 자, 가치가 없는 내 자신이 받은 사랑을 내가 정말 피부로 느껴야만 비로소 내가 무시하고 판단했던 사람도 아니지 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어, 똑같은 판단과 무시를 당해 마땅한 존재인데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어,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이것이 성경에서 가리키는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 이웃을 우리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확신을 합니다 음. 아 제가 오래간만에 하니까 또 요즘에 일들이 많아서 좀 피곤해서 예. <웃음> 뭔가 딴때할 때보다 텐션이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뭐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한데 저를 위해서 기도 계속 해주시고 예. 제가 어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보다 나아서 이런 걸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만약에 제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 어떤 메신저로 예. 하나님의 이런 귀중한 소식을 쉐어하라고 예. 어떤 그분의 스피커, 예. 그분의 어떤 마이크 스피커 역할 정도예요 예. 어, 음.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 일상, 현 주소가 여러분 상호를 판단하고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넘쳐납니다 제가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 그 뿌리에는 굉장히 뿌리 깊은 사랑의 결핍과 사랑의 부재가 있습니다 뭐 저를 바라볼 때나 제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 음, 참 슬픈 것 같아요 예. 신만이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을 우리가 신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우지 못할 때 근원적인 외로움을 채우지 못할 때 여러분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어, 굳이 뭐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는다 하, 뭐 우울증에 걸린다 뭐 굳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또는 남들로부터 다른 인간들로부터 신만이줄수 있는 사랑을 받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애를 쓸수록 사실은 더 슬퍼지고 더 망가지는 그런 슬픈 자화상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을 채울 존재는 우리를 만드시고 대신 죽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신한 분밖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늘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길지 않게 할게요. 예, 제가 컨디션이 아주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어... 컨디션이 콩글리시처럼 또영 예, I'm not feeling great these days 요즘에 제가 아주 썩 컨디션이 e l i 필링이라고 그러죠 미국 애들이 어쨌든 세상에 이래도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진실이 드러났음에도 그것을 진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는 대가가 따르고 세상에서도 세상의 법정에서 대가가 따르고 예, 물론 세상의 법정은 바르지 못한 어, 그런 결정을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또 알고 있지만요 예. 음, 오늘 마무리는 이렇습니다 음, 우리의 존재를 시작하게 했고 우리가 배신했음에도 놀라운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의 관계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것에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고 더 나아가서 무시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또더 지나쳐서 그 신을 하나님을 경멸하고 저주하고 핍박까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여러분 신이 있다면 신이 없다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Nothing 그냥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의 신이 이 세상을 우리의 존재를 시작하게한 신이 계시다면 신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판단을 하셔야 하고 우리말로 하면 재판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판결을 내리시고 처분과 징벌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게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 여러분 예상하시겠지만 은 어, 우리의 희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를 어,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나의 일상 속에서 나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나의 마음을 좀 이렇게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라면 어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할 때는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내 주변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을 진심으로 대할 때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 기득권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기득권을 때로 포기하고 나의 것을 희생, 희생해서라도 어, 상대의 피로를 채워줄 때이 세상이 너무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어, 좀 슬프게도 어, 오히려 내가 믿는 신에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예. 네, 음,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저의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어, 새로 알바생 한 명이 들어왔는데 굉장한 놀라운 재능과 머리를 가진 명문대 명, 좋은 학과의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누구보다 일을 열심히 하는데요. 뭐 제가 그런 부분을 얘기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이 친구는 오늘도 저에게 너무나 얘기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과 너무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기는 너무나 얘기할 상대가 필요합니다. 어... 제가 볼때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그 친구는 어,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어,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런 사람이 너무나 필요했던 것이에요. 어, 솔직히 제가 <웃음> 충분히 격려를 해주지 못했어요. 저도 약간 낮을 가려가지고 예, 장난도 치고 그랬어요. 아, 여기... 누구시 여기 지금 알바하러 왔지, 뭐 나한테 상담받으러 왔어? 이러면서 까칠하게 장난친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 그렇지만, 어, 틈틈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렇게 했을 때, 어, 이 친구가, 어, 하나님을 믿겠다고 농담이지만, <웃음> 사장님을 보니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얘기를 농담이지만 하더라고요 얼마나 자기의 모습을 격려해 준 사람을 필요했으면 이런 얘기까지 했을까 바로 어제는 저한테 교회 나가지 말라고 했던 친구거든요 뭐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그랬는지 몰라도 이 친구가 본 교회는 의미가 없는 조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같이 지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음에도, 이제, 사실은, 어, 이 친구 가좀 길어지네요. 사실은, 이제, 그 제가 입에 바, 침이, 침이, 뭐죠? 이 표현, 침이 바르도록인가? 침이 마르도록. 침이 마르도록이 맞죠, 여러분? 칭찬하는 그 알바생, 여전히 잘하고 있습니다. 예. 이 친구 때문에 새로운 카페가 지금, 예. 이 친구의 활약으로 바닥부터 시작해서, 예. 밀크님이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이제 다음주 중에 다 모든 공사가 끝나면 하여간 어 제가 꼭 초대를 여기 구독자분들을 초대할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활약이 크다는 거죠. 내일 또이 친구랑 어 이렇게 어 조금 남은 부분에 페인트 작업까지 이 친구의 리드로 하게 되고요 <웃음> 그리고 그 다음날 바닥 공사 바닥 공사도 이친구 하겠다는 거를 간신히 말리고 이제 굉장히 저렴하게 생각보다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가지고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에게 저렴한 가격에 이 친구가 안 그랬으면은 이 친구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어 마지막에 좀 갑자기 제가 텐션이 올라가네요 우리 우리 능력자 알바생들 얘기하니까 어쨌든 하여튼간 음어 친구들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 제가 부족한 그런 업주로서의 부족한 부분을 어그 성실한 알바생들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 현실적인 필요를 저는 그 친구들한테 솔직히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내주신 것 같다. 그 친구들이 어떻게 들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진지하게 때로는 장난스럽게 때로는 진지하게 이야기해줍니다. 예. 그리고 그 친구들은, <웃음> 그 친구들은 또, 어, 솔직히 제가 맛있는 거 많이 사주거든요. 너무 열심히 해서 두 명이. 그러면 진짜 뭐 남자친구, 고민부터 뭐 공부하는 두명다 제가 볼 때는 좋은 학교, 가장 좋은 과들에 다니고 다 훌륭한 재능을 가진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얘기 들어주고 제가 인생의 선배랍시고 또 가끔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진심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피로를 조금이라도 채워보려고 저도 노력을 해요. 부족한 모습이지만. 음 어쨌든 마무리를 하자면 우리 일상의 관계들이 오늘 그 십사장 14장 로마서 14장에 나온 것처럼 어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저에게는 현재 주어진 거기에서 제가 만나게 되는 어 저는 참 신비롭다고 생각해요 이 다양한 친구들에게 또 다양한 사람들에게 제가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잖아요 그 모습에서 할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보려고 해요 사실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족한 중에도 여전히 신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조금씩 흘러갈 수 있다고 느끼고요. 예. 그것은 또 지친, 저도 그런 사랑을 필요로 하듯이 지친 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나이를 떠나서 그런 한 사람에게 전달이 될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보겠습니다. 어, 하여튼 저를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어, 음,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땡큐!